여러분 쇼핑몰 하다 보면 현타 온적 있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쇼핑몰을 하다가 보니까 현타가 온 적이 몇번 있었는데 다그 현타가 왔을 때다 CS에 관련되어 있는 전화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쇼핑몰 업무를 하면서 네가 만약에 정말 하기 싫은 일 하나만 꼽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단연코 전화받는 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CS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도요. 지금 이렇게 저희 쇼핑몰에는 공지사항으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고객님들께서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고객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요즘에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는 톡톡으로 상담하시는 걸더 편해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도 많이 판매하시는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수강생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배출해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강생 분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도 많고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의 이슈가 바로 CS 상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상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조금 해결해드릴 솔루션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많은 수강생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쌤 저는 죄송하다고 얘기하려고 사업을 하나요? 쌤 저희 CS 직원 뽑았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죄송 요정이 된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시는 판매자님들 계시는데 초기 창업자였을 때는 분명히 전화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을 열어주는 전화가 또 CS 상담 전화일 경우도 들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초기 창업자에서 넘어서셔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고객 응대도 많이 해야 된다는 라 부분 당연하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작게는 1, 2분 근데 길게 되면 10분 이상의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밀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대안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전화상담 대신 채팅 상담을 하는 것을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저희 회사도 왜 채팅 상담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채팅 상담을 하게 됐을 때에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쇼핑몰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됨으로써 매출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직원과 저의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분쟁 사건이 생겼을 때 증거 자료로 바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채팅 상담 내역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골 고객 확보가 훨씬 더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해 드리자면 했던 말을 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무시간 외에도 채팅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고객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톡톡이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많이들 상담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개의 채널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디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는지가 헷갈리게 되고 이렇게 채팅으로 상담을 할수 있는 물길이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고객님이 문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니까 좋기는 하지만 채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셀러게이트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정말 좋았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제로 제작하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 상담이 많은 편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셀러. 게이트 사용하는 방법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도입을 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주로 자신이 편안한 상담 수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열어 놓는 창들이 톡톡 창 그리고 카카오톡 창 항상 열어놓으면서 고객 상담을 대비를 하게 되는데 고객님께서는 가끔 상담 문의 메시지로도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메일로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CS를 한 사이트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라 것은 CS 상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창은 이런 상품 소싱 창이 된데, 메시지가 오게 되면 그 해당하는 메시지 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셀러 게이트 하나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상담 데스크에서 탭이 이렇게 딱 하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고 있는 메시지들도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또 해드릴 수도 있고 상담 중인 메시지는 클릭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을 바로 진행을 해주면서 상담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던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템플릿으로 등록을 해 놓고 저희가 보내기 버튼을 눌러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 중에서는 저희는 아무래도 인쇄 제작하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문수 대비해 가지고 상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항상 비슷한 질문들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전송을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죠. 이미지로도 저희가 항상 따로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자주 하시는 질문들은 다 예전에 셀러 게이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메모장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고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는 형태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 놓고 같이 사용하는 템플릿이고, 여기 있는 개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별로 자주 하는 말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 템플릿들 별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으면 아무래도 반품이나 교환이나 이런 메시지들 때문에 이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실 텐데, 이러한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도 어,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 하나에서도 사실 반품 교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어, 메시지 상담 하는 창으로 이동도 하고 반품 처리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옵션을 구매하셨던 건지 어, 채팅으로 취소하시려는 건지 먼저 선취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해당하는 고객님에 대해서 저희가 채팅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셀러 게이트에서는 해당하는 상품의 주문번호로 상품을 검색을 해서 해당하는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면 반품이나 교환이나 이런 CS 처리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상담하다가 스마트 스토어 창으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어서 이런 어 반품이나 교환 처리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업무 시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 있고 상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와 이렇게 연동이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셀러 게이트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하다는 라걸더 많이 느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셀러 게이트를 설정을 하실 때에는 설정과 관리 메뉴 여기 있는 메뉴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정보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시지가 오면은 알림톡으로 저희가 메시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담이 왔을 때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상담 채널 연동을 누르시게 되면은 카카오 상담톡도 연결할 수 있고 톡톡 상담도 연결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 메신저도 연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웹챗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연결하셔가지고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발신번호 기록과 그리고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셔야 될 때도 이용하실 수가 있구요 메일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쇼핑몰 연동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이 있다면 자사몰에 있는 정보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 정보, 주문 정보들을 끌고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품이나 교환 처리도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다는 라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상담 버튼 설치 메뉴를 사용하셔가지고 옆에 사이트를 가보면 은그 톡톡 상담이나 카카오톡 로고나 이런 것들을 눌러가지고 바로바로 채팅 상담 하시잖아요. 그때 웹챗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은 어, 페이지 이동 없이 사이트 내부에서 또 여러분들이 채팅 상담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또 활용하실 수 있어서 고객님이 사이트 이탈 없이 여러분들이 채팅 상담을 통해서 구매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라 것도 이 셀러 게이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잘 못해도 이러한 상담 버튼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가 않고 고객 상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채팅 상담도 연결해 가지고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셀러게이트에 있는 웹챗 메뉴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안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인사말이나 그리고 근무 외 시간 안내나 상담 종료 메시지들을 미리 기록을 해 놓으면 고객님에게 자동 메시지 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하지 않는 시간은 그 업무 시간을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거고 인사 메시지는 항상 인사 바르게 해 주시게 되면 고객님에게 이미지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서 여러분들의 근무일과 휴일도 정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담 템플릿 같은 것들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과 상담했었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과거 기록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유입이 되고 채팅 상담 얼마나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도 통계 자료를 볼수 있으시니까요 셀러 게이트에 있는 메뉴들 한 번씩 다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 상담했는지도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상담 고객 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을 하시면서 누가 상담하던 간에 히스토리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직원들끼리 물어보는 수고도 덜수 있다는 것도 셀러 게이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제가 주로 고객 상담을 할때 사용을 하는 셀러 게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처럼 수제품이나 주문 제작 상품 CS 문의가 많은 의류, 명품, 신발, 유아동 상품인 경우에는 완전히 셀러 게이트를 좀 강추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주문 관리 운동도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카페인 14 또는 자체로 여러분들이 구축한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는 또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파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CS로 해서 마음 상하는 일 없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사쌤이었습니다.